음... 이게 실화라고요? 아, 아바타! 아바타 점검날! 참을 수 없어요! 그래도 발로 끝나서 다행이지 다른 취향은 음... 없지요. 응? 음? 저, 저, 왁군님께, 그러진 않습니다요.